김상균 작가의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의 미래와 대비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웃음> 나도... <웃음> 김상균 작가의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의 미래와 대비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다양한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머지 않았다며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쓰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벌스의 합성어로 1992년도에 출간한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리쉬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세계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죠 이 소설은 흥행에 성공한 소설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이 흥행에 성공한 후부터였습니다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이 영화는 오아시스라는 매력적인 가상세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는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할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 속에 소통을 할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를 온라인 세계로 확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대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온라인 속에서 예약을 하고 구입을 하고 업무를 봅니다. 줌으로 회의를 하고 카톡으로 업무를 주고받고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현실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모두가 공간과 제어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소통할 수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메타버스에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탑승했다는 것은 맞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지구의 이주, 지구 자원의 고갈 문제, 해소하기 위한 지구로의 이주 일론 머스크는 화성 테라포밍의 원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식적인 꿈이 지구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소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화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로 볼때 화성 테라포밍은 한동안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공상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입니다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세상을 입히는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는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디지털 지구라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변화를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실 느껴지시나요? 메타버스가 뭐야? 아 디지털 뭐가 일이 어려워? 아 어플이 뭐야? 아 회원가입을 꼭 해야 돼? 아 전화해서 예약하면 안돼아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 피하고 싶고 그냥 늘 하던대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점점 메타버스의 발전으로 우리는 점차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로부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예약 안 되는 곳도 많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꼭 해야 하며 햄버거, 피자, 커피를 살 때도 비대면 계산대, 모임 편의점, 키오스크 도입 등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우고 적응해 나아가야겠죠?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이 지금은 있겠지만 놀이나 게임으로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우리도 디지털 세상을 공부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